Thank you 아아세요 <웃음> <웃음> <웃음> 하아 <아하시오>. 파시아 <Curry>, <웃음> 실현받았지? 실규교도소에서 받을 수나여얘인지도몰라 자, 됐나? 너무 많아 다 여기 다 붙일까요? 아름을 <웃음> 들 <웃음> 네, 그